내가 뭘 잘못했을까? 내가 잘못한 거 빨리 말해봐. 아는 사람. 운운 얘기하면 은대납니다 4대미지 가지고 실극이 안 나오죠. 안토리 두 장이 남았어요, 지금. 이것도 되게 의식이 많이 되거든요.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지만 뭘 융쪽에 있으면 상대가 킬망을 볼수 있었나? 그걸 왜 안토니를 잡아? 와아와아아 <웃음> 뭐야 야! 야! 방금 뭐야! 야, 야, 나죠딱골 야, 이앞 야, 이에요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빨리빨리빨리빨리! 빨리빨리! 빨리빨리! 빨리 야, 야, 이거 망설이고 있을 틈이 없어 이거 빨리 해 야, 돼. 야, 이 야, 야, 야, 이거, 야, 이야 이게. 뭐거 이게. 이거, 이거, 이게, 이게, 이게, 이게, 이게, 이게, 이게, 이게, 이게, 이게, 이게, 이게, 이게, 이게, 이게, 이 왔다 왔다 게다게이이이 왔다, 왔다. 왔다, 왔다. <웃음> 야! 야, 이게 하스 스토리지. 나가 뽑고 앉았는데 이게 뭐야 이게? 이거는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는 거야. 아, 이거 이거이판 이 끝나고, 컴퓨터 꺼도 되겠는 데, 아, 이 게임 다한것 같은데, 오, 늘뭐 야, 이거. 아, 진짜, 환장하겠네. 올리고있거든 지금. 어? 뭐하고 기술병 거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 너 후회할 거야. 너 진짜 후회할 거야. 야, 일로와, 딱대이 녀석이 이거 후회한다, 후회한다, 그랬어 내가. 일로와 봐. 일로와 봐, 일로와 봐. 게임 아직 안 끝났어. 그렇지. 일로와. 그렇지. 뒤졌다, 일로와. 이 녀석이 아주 못해. 아. 야, 이 새끼. 아, 좋았어. 이걸 이기네. 키가 그나 5대 10, 응. 생화하고그리고 같은데 응. 됐다. 부사군으로 이샤라즈 복사했어요. 3 0일 전장 대회 중계시네3 삼십일 삼십일 날 뭐가 있죠? 내가 모르는 게 보였다. 아, 남아 아, 이멍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. 네. 그렇죠. 되는게 중요한 거잖아. 어? 있다, 어, 이 나왔다. 이도 쏴버리고 고 와, 이개터나오네 진짜로? 이렇고 다음 턴에 때려서 캐 보는 거 아니야? 와..이거 뭐냐? 아이 이런 덱이구나! 원터킬 덱도! 어우..이거 덱 좋다! 괜히 티어 덱이 아니네! 야생에서! 어..안 됐어.. 맞아? 이거 킬각 나와? 니가 먼저 죽는 거 아니고? 일단 달려보는 건가? 아 이러고 미노가 음. 아니 이게 진짜 죽어요? 내가 4차이가 나는데? 아. 대체 어쩌다 그렇게 변한 것이냐 니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일수 아니! 아니! <웃음> 내 마음이 다 아파 아니 내 마음이 다 아프다고 제 무슨 말을 저렇게 아니 막말을 너무 심하게 아니 제 마음이 제 마음이 다 아파요 무서워 절대 아서스 스킨 쓰지 않겠습니다